저 사람 뭐야? 뭘 읽고 있나? 그런 것 같은데 무슨 책이지? 무슨 책인지 제목이라도 한번 보여주지 그래?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는데? 오오 기대된다 헐주황색 디자인이 너무 세련됐잖아 아니 대체 저자가 누군데? 이제 긴말 필요 없고 뭐 내용인지 내용부도자고오 실습할 수 있는 워크시트가 굉장히 촘촘하게 있는데 기존에 글만 있는 책들이랑은 완전히 다르네 그래 이 정도는 돼야 성공학 책이지 않을까? 근데 제 캠필드는 누구지? 그리고 누가 추천했어? 책 읽고 나서 고찰명상 하고 있나봐 김대표가 명상전에 맨날 하는 기공 같아 보이는데? 비긴세븐을 내면화 시키는 작업이었구나 맞아 훈련이 되어야 적용할 수 있거든 아 이건 비긴세븐을 모두 흡수하고 수월한 성공과 내면의 평화로 입적하는 건가? 손에서 곧 뭐가 나올 것 같은데? 헐 이것 봐 가슴으로 비긴세븐을 흡수하고 행복의 나라로 가고 있어 성공학도 여러분들의 응원 덕분에 비긴세븐 개정판을 출간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에 보답하는 의미로 두 가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이벤트는 비긴세븐을 구매하고 인증해주시는 분들께 10차 제로특강 2만원 상당의 50% 할인쿠폰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서평을 남겨주신 분들 중 선발하여 중고가 15만원 상당의 석세스 프린서플 책을 증정합니다 그리고 1월 21일 비긴세븐 개정판 무료 Q&A가 있습니다 그리고 1월 28일 g 긴세븐 오해학특강 저자가 직강하는 10차 제로특강이 진행됩니다.